집이 없어졌어 나온 김에 하룻밤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? 5 4 3 1 1 떨어질까봐 무서워 무서우면 우리 생각해요 우리도 힘들면 누나 생각하고 근데 누나 여기 진짜 우리 집 같아 누가 전화해서 아빠 찾으면 뭐라고 하랬지? 아빠 죽었어요. 엄마 없어요. 저 일곱 살이에요. 오케이. 아빠 갔다 올게. 안구를 이식받고 일주일 후부터 이상한 잔상이 보이기 시작했다. 한 살인마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. 안구를 적출한 후 살인을 저지르는 것인데요. 그가 적출한... 안구 적출당한 사람들 다 범죄자잖아요. <웃음> 일단 뭐라도더